이번 영상에서는 그랜 스포크 길이 계산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왼쪽 패널에 허브 측정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스포크 제작 애니메이션과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오른쪽 패널에서 실시간으로 휠 이미지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한번 사용이 익숙해진다면 대단히 사용하기 편리한 스포크 길이 계산기입니다. 직경 143mm. If your herbs are too big, this is fine. Cut the paper. Mark the distance between the furthest holes with a fan. It can also be used to measure axle length. Measure the flange diameter using a ruler. 직경 143mm. Non-drive side flange diameter. drive side flange d i a m 여기 세 개의 측정 수치가 있다면 디싱 오프셋 계산이 가능합니다. 디싱 오프셋 계산을 위해서 넌 드라이브 사이드 길이를 측정합니다. 31.5mm 레프트 디싱 오프셋 계산을 위해서 드라이브 길이를 측정합니다. 17.5mm 라이트 이제 오프셋 계산을 직접 해주세요. 오른쪽 7mm입니다. 운 좋게 도면을 구한다면 디싱 오프셋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실측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Dishing Offset That's it. Number of Spokes Hub Axle Width 줄 차를 준비해주세요 중력을 이용합니다 림의 자, 밸브 구멍부터 자, 스포크에 내려와서 스포크에 측정을 하면 됩니다 스텝 1, 밸브 홀을 기준으로 먼저 림 내경부터 그죠? 측정을 합니다 스텝 2, 스포크와 아, 니프를 그 준비해서 반대로 끼워주세요 그 반대로 끼운 스포크 니프를 림 스포크 구멍 안으로 넣어줍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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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sure and record the width from the rim center to the center of the right spoke hole first check the rim center note the left spoke hole distance from the rim center note the right spoke hole distance from the rim center Rim left offset and right offset. Rim width. Spoke lacing pattern. 이 휠은 플랜지에 스포크를 좌우 교대로 끼우는 표준 방식인 크로스 패턴을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휠 빌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프론트 허브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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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해 주시고 네, 한쪽 플래치 작업 끝났고요 다시 초보자를 위해서 처음에는 좀더 빠르게 하는 방법도 있잖아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요 이렇게 끼워주고요 자 밸볼 옆에 이렇게 잘 붙여줄게요 이렇게 붙 아, 넌드라블 사이브 부터 하겠습니다 런드라 사이브에 1, 2, 3, 4, 5, 6, 7, 8, 9, 10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최초의 스포크에는 이렇게 태그을 붙여주세요 자, 그리고 벨벌은 1,2,3 점프하고 이 다음 스포크에 입니다 음, 예. 네. 차 패턴 완성입니다 두 번째 과정 플랜지사이드 B 아웃에서 인 방향으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여기 보시면 밸브홀이 있고 이쪽 방향으로 이제 설치를 계속 할 겁니다. 자 이쪽 방향 설치하고 자 보시면 스포크홀이 깐 이쪽으로 틀어져 있죠 이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끼울 스포크입니다 이쪽에 이렇게 끼워주세요 이쪽에 끼워주시고 그렇죠 다음 여기에 자 방향 이쪽에 가까운 스포크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같은 패턴으로 3홀을 점프합니다. 더 세이 패턴 3홀 점프. 자, 아트 인으로 플레인지 에스포커를 전부 다 설치했습니다. 2, 3, 점, 포, 10, 4 바지까지 <목소리도> <목소리도> 정도로맞주세요 했습니다. 패턴 투 피니시. 이제 스포크가 설치된 허브를 밸브 구멍 위치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크로스 패턴을 만들어 줍니다. 네 번째 과정 플랜지 사이드 B 인에서 아웃 방향으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다시 쪼스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주시고 끼워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자이 단계에서 비틀어줍니다. Turn the valve in a direction out of contact. 자 이제 밸브 잘 보시면서 이쪽으로 돌리겠습니다. 자 이제 리 전부 다 튀어 나왔죠? 뿌이 전부 나와야지 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정도 조금만 돌려서 이렇게 끼워서 준비를 해 주십시오 됩니다. 자, 전기 자전거 스포크는 매우 두껍기 때문에 오버랩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마지막 과정 플랜지 사이드 A, 인에서 아웃 방향으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다음 스포크 설치입니다. 아웃. 네, 빈 홀에 다 끼었습니다 빈 구멍이 s 고 o 터 a g e 갯보원크로스팬스다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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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먼저 림이 좌우로 조정이 되는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드라이브 사이드 스포크 니프를 조이면 림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왼쪽 넌드라이브 사이드 스포큰 니프를 조이면 림이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왼쪽 스포큰 니프를 너무 많이 조였습니다. 니프를 풀어주면 림이 다시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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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makes precise alignment almost impossible. 네, This results in too much tension 감사합니다. rise. The entry level rims have 잠재. generous tolerances in the weld bead. 자상하는 잡았어요. 위아래 잡았고요. 이제 사이드 다시 한번더 합니다. 성공입니다. From now on, check the wheel center using a dishing too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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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드라이브 사이드의 간격이 없습니다 양쪽 사이드 측정 거리 간격이 같다면 완벽하게 림은 중앙에 위치합니다 자, 티싱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티싱 제 체크했을 때 여기 분석 부분 네, 거의 이렇게 걸쳐지죠? 딱 이쪽 부분도 대줍니다 그렇죠? 정확히 같은 위치에 있죠? 자 림이 센터에 있는 겁니다 이쪽에 닿는 애들 아까 이제 휠 스포크 장력이 균일한지 확인할 차례입니다. 텐션 미터가 있다면 사용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전기 자전거는 스포크가 짧아서 사용이 어렵습니다. 햬 검사 좀해주시고요 이게 음, 찮으시네요 네, 이 공구가 좀과 토크가 되기가 쉬워요 이것하고 다르게 토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그과장에 조심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위아래 좌우 오차 0.5mm 이하로 정렬해 주시면 휠이 완성됩니다 풀 길이가 조금 길어서 안 서셨을 했어요 음, 네, 아, 딱 맞습니다 해는 없을 정도까지 네 상하좌우 다 오차범위 아닙니다. 네, 시청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클릭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전거 책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